나미비아 사막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식물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는 1859년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인 프리드리 웰위치아가 처음 발견하여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앙골라와 나미비아의 사막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이 거대한 식물은 그외 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에서 이 식물을 들어 신의 권능을 설파하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희귀하고 이상한 식물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는 고생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알아본 웰위치아의 수명은 평균 400년에서 1500년까지도 거뜬히 살수 있다고 합니다. 연 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웰위치하는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오로지 잎으로 이슬을 흡수하여 생장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갈래의 잎들이 서로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큰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져서 여러 장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외형 때문에 사막의 큰 문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잎은 1년에 약 10cm 정도 자라며 뿌리는 지하로 1m 정도로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은 4m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크게 자라며 둘레는 8m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너무 희귀하고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외부 반출 금지령이 내려져 나미비아에서는 이 식물을 지키기 위해 철제망을 두르고 군대를 동원하는 등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